정산 타임, 얘들아, 어, 가지고 있는 거 다, 주변에 거 마무리 짓고, 캘거 있으면 다 캐고, 어, 올라오세요. 정산, 정산 시간, 예. 여러분, 예. 여러분, 철 모아봅시다, 상자에. 우리 케빈 앵벌단. 오하열 맞춰가지고 서봅니다, 예. 그 다음에, 연비는 상자 앞에 서 있으세요. 걷어야 되니까. 철 원석이 원하는 만큼 안 들어와 있어요, 여러분. 어허, 어. 너희들. 지하철에서 열심히 안 했니? 얘들아 이러면은 우리 밥을 굶어야 돼. <웃음> 나다 이제 앉아봐. 얘들아 우리 힘들어. <웃음> 좀 응? 말이 할 말이 많아진다 이렇게 되면. 어, 진짜 큰일나, 내가 지금 말이 크게 나가지만 <웃음> 언제 말이 또안 좋게 나갈지 몰라요. 엄마. <웃음> 지금 말로 안돼 나중에는 손이 나갈지도 모른다고. 얘들아 원석 더 들고 온사람 없니? 구 아, 연빈의 그 조상님이 <웃음> 무서운 분이야. 무서운 분이야. 애들 어. 지금 나 봤을 때철 원석이 몇개더 나왔다라는 지금 조상님이 얘기를 하고 있어. 그래. 그리고 얘들아 우리 조상님은 세종대왕 반대했던 사람이야. <목소리> 얘들아, 니네 전선 꼬울 거니? 구리는 뭐 이렇게 캐왔어얘들아 <웃음> 어? 너네 전선 꼬우고 싶어 지금? 바바들 <목소리> 세희가 살았잖아. 나. 어허... 어허. 철 원석. 이거 나철죽에 이거 하나 있는데 이거. 얘들아 철원석 더 나와야 돼 너희들이 이거 더 나와야 돼더 어. 누가 철을 썼나 설마 철국 게임 만든 사람 나와 철국 게임 나와 철국 게임을 만들어 사람은... 진짜 제다 제다 예다 예다 예야 예예다 예다 야 예야 야 예야 너 철국 게임 쓰지 말라고 내가 들고 있는 거야 난 아, 어차피 이안해아 그런 거야 안 해. 아, 그런 어, 오케이. 왜 만들었어 근데. 아니 근데 야 근데 너는 그 날도 없이 만들었어 만들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자네는 왜 고고를 안 했나? 그니까 러 아이 뭐이 망한 세상에 뭐 고고를 하고 마구 망한 좀. 세상? 정말 망하는 게 뭔지 보고 싶나? <웃음> 지금 어? 동무들 곱깅이 들으라우 여러분 곱깅이 들고 쳐다보라우 곱깅이 들고 비스이쳐다보라저 대가리, 대가리 둘만 없애잖아요 여러분? 그럼 저두 사람이 다 일하고 우리 들은놀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곡괭이 들고 쳐다보라. 지그시 쳐다보라. 곡괭이 들고 쳐다 쳐다봐 주세요. 어. <웃음> 이번에는 내가 특별히 용서해 줄 테니까 가지고 있어. 어 어. 음. 이거 다이아도. 해야 되니까. 어 아딱바딱하게 닦아놔서. 어어 반딱 어. 반딱하게 딱새 걸로 해놔. 그 다음에 음. 다이아몬드 감동의 다이아몬드로 가게. 어 내가 침 무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묻혀가지고. 어? 야 밑에 다이아이. 야 이거 마무리 진짜. 가자. 다이아 어디야? 아더 내려가? 와우. 와우. 일로 내려가? 와우. 야 이거 뭐야? 어디야 여기? 어디까지 내려가? 야, 어디까지 거야? 내려왔어, 이거? 와우, 다이아 야, 미쳤네. 야, 나이스. 해 주세요. 어, 새고수 잘았다. 오! 세계수 자랐다고? 네야 그럼 올라가자 이 나무는 건들지 아시죠? 야 이거 잠깐만 기다려봐 아니 이걸 또 언제 올라가지? 세계수라기엔 좀 작은데? 투디야? 이 조그만 곳에서 이 정도면 세계수지 얼마 큰걸 바란 거예요? 야 한번 그냥 싹핸 한 다음에 한번 더잭판 놀이자 그냥 어허 어허 그렇게 욕심을 부리다가 안 되는 겁니다 아 <웃음> <웃음> 라미랑 나랑 동시에 주먹질 충분히리면 안되는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발전을 반복하지 이노베이션! 라미야 네? 누가 그렇게 교양없이 계단형으로 안파 누가 그렇게 교양없이 너 이거 누구한테 배웠어? 나무 캐는 법 이거 야 위에도 싸주히 다 캘려면은 이거 계단형으로 해야지 누가 그렇게 교양이 야너너 너 막대 뭐 어디서 그렇게 막대 먹은 걸 보였어 지금 <웃음> 어디서 배운가 이거 기 잘못 들었어 이거 라미야 이런 거 고치기 힘들어 이거 예절 교육 다시 받아야 돼? 그러니까 아직 청학동 가야겠어 청학동? <웃음> 그래 그거야 얘들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하늘을 향해 달려가는 법이지 그렇지 근데 누가 잘한다. 그렇게 지금 두 겹으로 아니 지금 뭐뭔 짓을 하고 있는 거야? 아 어, 아니지 이거 착신가 잠깐만 그럼 그럴 리가 없지 이거 겹쳤잖아! 이 씨. 명 제대로 하네 아니 지두 명이서 설치하고 있으니까 이 모양이 됐지 제대로제대로아 나는 보더가 이렇게 넓어져가지고 바깥쪽으로 해갖고 제대로 된거 하나 더 하고 있는 줄 알았네 아, 야 둘이 쳐다보는 거봐 <웃음> 케벤님 여기 올라서 봐봐 둘이 싸우고 둘이 있네 이 지금 기싸움 하는 거봐 <웃음> 지금 기싸움 하고 있어 꺼지라오 <웃음> 얘들아 싸우지마! 사이좋게 지내 야 거기서 잘 한번 이렇게 만나봐 밑에 것만 떼고 어? 아니 아, 야! <웃음> 쌍방둥 쌍곡개이 같은 거 말고 야! 나와봐 아! 아! 아! 연비야! 또 밀었다! 야너 어깨 왜 이렇게 넓어? 엄마! 솔로몬 왔다 Here is s o l coming 그래 그래 약간 이렇게 가 둘이 사이좋게 오케이? 어싸 이렇게 가 줄 섭니다 줄 섭니다 줄 어느 방향으로 서면 될까요? 여기 올라오시죠 제가 올라가요? 대장이신니 올라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 저는 굉장히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뽑힌 독재자인데요 아하 누가 뽑았죠? 있어요 아하 아하 알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오호음 그럴 음, 수 있군 음, 음, 음. 2열 3열 4열 종횡대로 서주세요 종행되는 <웃음> 어, 어떻게 서야 <사야> 되는 거죠? <웃음> 아무튼 아무튼 깔끔하게 서주세요. 예, 알잘딱으로. 아워커 맞춥니다. 아워커 맞춥니다. 줄 섭니다. 어? 오늘 노동자가 이렇게 적나? 지금 뭐야 이거? 아 상경하는 중이래요 지금. <웃음> 지금 네, 지금 다들 올라오고 있어요. 어 서울로. 예, 지금 상경하고 있어요. 이렇게 사람이 많다고요? 이토란 훈련병 데. 삐뚤어졌습니다. 학교에서 <웃음> 줄안 썼습니까? 저기 한편 동무 와 그러시나요? <웃음> <웃음> 무슨 말이래요? 어, 1 2 1 3명 밖에 안 된다고? 더 없어? 어 좀비한테 살해당한 사람도 있네. 아 어, 올라오다가 당했네. 어 올라오다가. 어쟤 계속 올라오는데? 자 그러면 우리 인민의 <웃음> 힘을 보여줍시다. 사살. 아 어, 그만 그만 그만 우와. 그만 그만. 아, 좀비를 때리라. 나 때리는 사람은 누구냐? 빠르게 줄 섭니다 다시 줄 섭니다 저희 신입을 소개할게요 여기 한팬군 반갑습니다 동지들 네, 여기 내려가서 인사해주세요 막둥이 굴리세요 굴리라고요? 저 멤버인데? 반가움에 빵을 치도록 합시다 반가운 빵 아, 잠시만 잠시만 잠시 너무 야더 세게 친다 더 세게 친다 우와 <웃음> 오늘이 생일인 것처럼 생일빵을 친다 누가 <웃음> 근데 팔꿈치로 때렸냐? <웃음> <웃음> 지금 한 편이 앞니 두 개가 나가는데... 발음이 <웃음> <웃음> <웃음> <바람이> 세잖아요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막내아 새끼가 지금 밥을 달라고 그러고 있습니다. 음. 그 우리만의 방법을 보여주라. <웃음> 안 편, 너무 열악한 곳은 뭐 밥도 안 주나? <웃음> 열악하니까 밥을 안 주지. <웃음> 열악하니까 밥이 없지. <웃음> 아, 네. 안 열악했으면 밥 줬지. 아, 막내는 죄된 거 아닌가? 막내 아니지 원래 막내부터 죽이지 제일 약하니까 죽인다고요?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, 아니. 오늘 어떻게 한 편이 다리 좀 뜯어 먹을까? <웃음> 아니 당신들 그런 식으로 살아온 거야? 음, 살이 터실터실하게 올라가고 있어. <웃음> 이게 위대한 이 노동당 성과를 달성할 때마다 한 칸씩이 된다고 반 칸씩이 성과가 어떤 거예요? 아치브 망트 아치브 망트 어, 아치브 망트를 이제 달성을 하게 되면은 반 칸씩 늘어난다. 아 반 칸씩. 그럼 밥은 저 노동자들한테 달라고 하면 되나? 누가 이거 교육을 사사사 <웃음> 와, 진 사람을 쳐? 이게 방법이야, 이게. 죽으면 돼. 와, 이거 뭐 평소랑 다를 게 없네. 죽음으로러 갚아라. <웃음> 피자 나오나? 피자. 피자는 조금 <웃음> 아, 피자 안 나와. 아, 그럼... 어. 너 그런 서양 간나 음식 좋아해? <웃음> <웃음> 아니 그럼 죽으면 백숙 나오나? <웃음> 너 정말 정신 개조를 해야겠어. 그럼 서양 간나 음식을 사서가 누굽니까 도대체 저 자식? 넌데요 <웃음> 저라고요? <웃음> 왜 저예요? 지금 <웃음> <웃음> 피자 먹고 싶다는. <웃음>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동물들 보이나? 한편 동물? 어왜 저러는 겁니까? 저게 배고픔을 채우는 방법이야. <웃음> <웃음> 배고픔 채워졌다. 어, 내 앞에서 예시를 보여줬어. 아주 배부르고 만 길해. 어, 배랭이 동무, 연비가 먹으려고 하는 거. 지금 배랭이 동무가 먹어준 건난다 알고 있어. <웃음> 내, 내놓거라. 그렇지? 연비한테 줬어. 반란자 <웃음> 동무, 쳐다나라 연비한테 다이아를 넘겨. 어, 차라리 생선한테 연어를 줘. 아니 생선한테 생... 연어를 줘? 네? <웃음> 생선한테 연어를 줘못뭔상관 생선. 친구, 친구 만들어주기 야 어딨어? 야 연비 어딨어? 얘 잡아! 야얘 숨었지? 어디서 이거 허리 숙이고 있냐 얘? 진사동무? 꼬갱이 내놓으라 압수 <웃음> 미끄럼틀 재밌다 쟤 타수징 ㅋ 베진 연비 못봤어? 못봤는데요? 응? 오오 내려가자! 앞에 막혔다 좀뚫어요 아. 캐빈님 여기 놀이공원 왜 이래요? 아.. 별로네 여기 어트록스가 다 별론데? 어트록스? 아트랙션이겠지 <웃음> <웃음> 아니요 어트록스 신채 이름이 롤 아트록스? <웃음> 그만해주세요 <웃음> 아니! <웃음> 다이아가 사라졌다고 다이아가! 원피스다 인간 월드에디 실시할깝슈 비비하고 있는거 아니었어? 그르티 그르티! 싹파내버리면 숨을때가 없디! 내가 봤을때는 근데 아래쪽에 있어 위쪽에 없어 내가 봤을때 음 내가 위쪽에 있는데 아래쪽에 있나봐 야 이거 연비 때문에 이거 동무들에 대한 의심이 <웃음> 생기겠어? <웃음> <웃음> 과연 나는 어디 있을까? 근데 보면은 준사랑 그 근처 있지 않을까요? 아니야 이미 장소는 헝크로 좌버렸어. 날랐어? 어 먹고 날랐어 먹고 쟤스. 음... 역시 쥐새끼 같은 녀석. 아니. 연비 <웃음> <웃음> 아니. 아니. 이 녀석이 뭐너 까게 뭐 우리 국경을 넘을 수 있을 것 같네? 난 지금 잘 숨어 있다고 이게 단첩인가 이게? 날 도와주는 이들도 있지 이런 반란군놈의 쉐이드들이 있구만 <웃음> <웃음> 스멀스멀 피어오는 반란군놈의 쉐이들의 기질이 어? 백랑동모 이로오라 내려오라 갔나 연비 본적 있네 대답이 느려 <웃음> 어? 말을 저어 <웃음> 말을 저어올라가라고 종아리를 말을 저어올라오라내 <웃음> 종아리가 어어? 이 반란군놈 새. 이이 반란군놈 허허 있는 곡괭이 모조리 내놓으라고 모조리 내놓으라 있는 곡괭이 압수 김백랑동 물을 심층 아미 형에 처하겠다고 <웃음> 손으로 파고나와라불 때까지 고문을 해 주겠어. a z i g o m 거 이거 e 거 u k e s You go, you go, you g 아 you 아 o you go, you go, 네다 u go, you g 아 y o 제 생각에는 동무 맨 아래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백랑 동무에게 차원 동무도 <웃음> 허허 비소라 김차원 그리고 김백랑 이 김씨 동무들 안되겠구만 기래 역시 김씨가 문제야 <웃음> 역시 김씨 가문이 문제야 지금 시점은 김씨 가문이 몰락해버린 어 미래의 북한 동무 동무 대성 동무 제 기억에 저 자식들 전부 다맨 아래에 있습니다요. 여기가 왜두 겹일까? <웃음> 이 계단은 왜두 겹이지? 과연 두 겹일 필요가 있었을까 이 계단이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내놓으라요. <웃음> 다이아만 내놓으면 목숨은 살려주겠어. 다이아 저한테 없습니다. 일단 배를 어? 갈라보면 알겠니? <웃음> 아여기꼭 <웃음> <웃음> <있고. 웃음> 배를 갈라보면 알겠지 그렇지 예 철이랑 양동이도 가지고 있었어 <웃음> 양동이! 야 이거 용암 퍼가지고 이거 우리 어치분 망토를 할수 있는 양동이를 아 아쉽구만 기래 다이아가 두 개나 더 있어 심지어 여기에 <웃음>